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도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경기에 대한 우려로 하락출발했는데요 특히 중국의 실물 경제의 표가 위축되고 미국의 소매판매가 둔화된 모습에 경기침체 이슈가 부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종목군이 하락했는데요 소비 감소 인식으로 애플과 아마존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각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을 시사하자 경기 위축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유는 달러 강세와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로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키스톤 송유관 일부 재가동 소식도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 실물 경제표 지 부진에 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을 보였네요 이로 인한 구리민 비철금속도 하락했습니다